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 우리 메기킹 키운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요즘 너무 커져서 집을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메기가 힘이 좋아져서 집을 파괴시키는 관계로 집도 새롭게 단장해주겠습니다 집 근처 하천에 나왔습니다 수초도 많고 육식물고기가 먹을 물고기도 많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군요 겨울철에는 미꾸라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미꾸라지도 잡아볼 생각입니다 매기킹에게 미꾸라지는 최고의 영양한식이죠 앞에 괜찮은 돌이 있군요 미꾸라지 한마리를 잡았습니다 미꾸라지도 잡았으니 피라미도 잡아가겠습니다. 여기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네요. 베기킹이 먹성이 좋아서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잡아가야 합니다. 던지고 보니 멸치 가군요 10마리만 더 잡아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바글바글하게 잡혔네요 수초도 뽑아가겠습니다 수초 뽑을때는 항상 소량만 뽑아가야 남아있는 수초들이 잘살수 있어요 이끼가좀 끼어 있긴 하지만 아주 싱싱하네요 여기도 발견했습니다 물가 근처에 사는 식물인데 물속에서도 살수 있는 식물 같아요 이름은 찾아봤는데 이름 잘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도 다른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물 밖에 있긴 하지만 씨름삼아 물 속에 심어보겠습니다. 매자로 보이는 녀석이 있군요. 요즘 보기 힘드니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잘가 뽑아온 수초 오른쪽에 심어주고 메기집은 왼쪽에 만들어줄거예요 수초가 상추처럼 생겼네요 나름 이쁘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이제 살살 물을 채워주겠습니다 맥이킹은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수초로 위를 막아주면 좋아요. 맥이킹 넣어주고 집에 가자! 물고기도 넣어줬습니다. 피라미 갈견이 종류입니다. 애기킹 집으로 들어가야지 후진으로 들어가네요 너무 귀엽다 <웃음> 나 집생겼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